주머니로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꺼냈습니다. 유서를 방바닥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약을 한 웅큼 쥐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침대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것과 비례하듯이 제 생명의 불빛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죄송합니다. 꿈에서인지 어머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너 이러면 안돼 어서 일어나 살아야 해 제발 일어나 그리고 다시 저의 아내와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날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관 방에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눈이 안 떠지기를 한편으로 바라면서 천천히 눈을 떠 보았습니다 천천히 사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개가 축축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물이 초점이 맞아 또렷이 눈에 들어올 즈음에 천천히 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침대는 온통 이물질로 엉켜있었습니다. 사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미쳐녹지 않은 아략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진짜 죽을 용기는 없었나 봅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루 더 있겠냐고 꿈에 본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시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세상에 빚이 많아서 아직 죽지 못했나보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늘 길이 마치 꽃게 같이 느껴졌습니다 당장의 사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물로 지저분해진 옷을 대충 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체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와 집 모두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척가로 보냈습니다. 며칠만 가있어 내가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다시 데리고 올게. 눈물을 훔치며 뒤돌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안타깝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을 악물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주식이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금융거래마저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빚쟁이가 되었으니까요. 몇푼 끌어들여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에 시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하루아침에 주식이 부도나면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미수금 3천여만 원의 전체 부채가 1억 1 3 0 0이었죠 이제 100일이 좀 넘은 지금에 와서야 좀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식이 부도난 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그들 중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돈을 잃고 있고 자기 돈이 아니고 거의 몇천만원 부채를 갖고 있대요. 둘째가 주식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는 좀 똑똑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언젠가 복구한다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나도 마눌 눈치 보고 주식하다 결국 깡통 차고 지나가는 똥개도 갖고 있는 휴대폰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주식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서방님한테 또는 마누라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식하시던지 벌어서 갚으시던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이 대한민국은 수년간 엄청난 유무상증자에 개나 소나 돼지나 구멍가게까지도 다 상장시켜서 아무리 양놈들이 아무리 달라 갖고 와도 옛날처럼 주기적으로 오르는 그런 불상사는 없다는 겁니다. 지수만 오르지 열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내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요. 일부 대박 종목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건 거의가 작전이죠. 또한 몇 대권 하다가 감자탕 밥 먹듯이 울고 먹고 또몇 대권 하는 게 이런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5천만원 부채 있을 때 그런 큰돈 절대 내가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억이 넘으니까 5천만원 빚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나 혼자의 생각일까요? 당장 일자리부터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일단 신문배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와 캠코더를 중고로 팔고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샀습니다. 노트북과 책몇 권만을 챙기고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서 걱정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새벽에 신문을 돌려보니 우유배달이랑 같이 하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우유배달까지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배달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도 저에게는 사치이고 창피한 일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 반에 배달이 끝나면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 집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주가 차트도 계속 공부하고 스르르 잠이 들어 새벽 3시에 일 나가고 사랑하는 아내 아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저 나름대로는 다시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찾아왔습니다. 월급이라고 전부 받아봐야 예전 월급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수천 번을 되뇌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월세 단칸방 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몰래 보증금 200만 원의 월세 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작디작은 집에서 재기하고자 하는 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눈을 적십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밝히기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실패를 단한 분이라도 겪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부를 드러냅니다.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비로소 이제야 저는 자랑스런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친구가 될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주식 경력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미천한 하수이지만 그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시세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믿어야 할 것도 가장 불신해야 할 것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애널리스트도 아닌 전쟁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몰랐던 나의 아내와 아들, 어머니, 친구, 지금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